자, 우리 이제 특강을 시작해야죠. 이제 밥을 먹었으니 졸음도 올 텐데, 네. 잘 견디시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업 끝나고, 오전에 4시간 수업을 들었는데, 또 남아서 특강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아, 그래. 합격을 위해서잖아요? 시험, 시험 봐야죠.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니까 좀 힘들더라도 의미 있게 효율성을 높이는 마음으로 좀 집중하셔야 되고 여기는 기출 지문을 이제 총 7주차 과정으로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기출 지문만 엮어서 좀더 나올 가능성 이 있는 지문들은 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것만 다 풀어내면 말 문제로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몇번 풀어야 돼요. 한 번만 풀고 끝내면 안 되고 나중에 9, 10월에 또 봐야 될 지문이니까 열심히 보고 또 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맞았다 틀렸다 로 이렇게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다음에 봐야 될 지문과 완벽히 이해된 지문을 내가 체크해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체크된 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반절로 줄여야 되고 세 번째 볼 때는 거기에 반의 반으로 줄여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간 정도만 들여도 이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가장 중요한 기출 지문 중에서 단원마다 중요한 거몇 개씩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만 딱딱 읽어나가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첫 주차는 사실 1주차의 부동산학 총론 1편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첫 번째. 자, 일단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최근에 시험에 나오진 많이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죠. 부동산학의 이해에서 1편. 자, 부동산학이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지문을 다읽어나가되읽어나가되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자, 민간 부분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뭘더 중요시한다? 언제나 효율성이 중요시된다 부동산화가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민간에서 볼 때는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효율성이 중요시된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죠 못사는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를 중요시한다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뭐를 형평성의 조화를 중요하는 거지 형평성을 더 강조하는 건 아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에 보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맞죠 자세 번째 보니까 자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수 있다 없다 순수과학이라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죠 틀린 지문이네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있죠 부동산학과 관련 없는 거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 할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자, 네 번째 보죠. 우리가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자, 종합식이 나왔어요. 종합식. 이건 종합했다는 거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종합했다.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법경기가 아니라, 자,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이윤의 극대화. 자기 이윤의 극대화.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돈 벌려고 한다는 건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랬어요. 중, 종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식 접근. 돈 벌려고 한다. 이때 의사결정식 접근에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투자결정이죠.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투자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식 나오면 투자결정 생각하면서 돈 벌려고 한다 이윤의 극대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의사결정식 돼야 돼요 종합식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법경기 나와야 돼요 5번에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법경기의 측면으로 복합 개념으로 또 단서가 종합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중점식이 아니라 뭐다?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종합식 접근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네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에서 나오면 법경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봤다 그러면 이건 종합식 접근 돈 벌려고 이윤의 극대화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한다 이건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6번에 보죠 부동산학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죠 자,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는 게 부동산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킨다 잘하자라는 거죠 이때 잘하는 걸 어떻게 잘하는 거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네 땅이라고 몰리,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거래 활동할 때는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해야 돼. 이걸 이제 중요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일반 원칙에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 이건 연결이 맞죠? 소유는 최유효 이용 해야 된다. 이건 잘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자. 그럼 무슨 원칙 나와야 돼요?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이에요. 잘하자라는 거. 자, 7번에 보니까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보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사회과학이라 할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학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맞아요. 사회과학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말, 추자연 기초 순수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추자연 기초 순수가 아니고 응용 사회학이라할수 있다. 맞아요. 자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머릿속에 좀 끄집어내서 부동산학은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래서 응용과학이에요. 이론뿐만 아니라 이걸 실무에 응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사회과학이다.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7번은 맞고, 8번에, 자,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건, 자, 임장활동으로 규정한대요. 자,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가 없죠. 사람이 가야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니까. 그럼 부중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동성. 자, 그리고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이 물건이죠. 부동산이란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물 활동과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임생 활동을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과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움직이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 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임장 활동을 규정하는 건 부동성 부동성과 대물 활동 대인 활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물 활동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임장 활동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맞았다 틀렸다냐 이게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특강이 끝나면 어, 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서 틀린 부분만 잘 볼드체로 표시해서 보여줄 수 있게 다시 한번 줄 거니까 일단은 스스로 찾아내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렸을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자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직이 나왔으니까 조직윤리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이때 우리가 암기할 때 조직은 내부조직이에요, 외부조직이에요. 외부조직이라 그랬어요. 이 내부조직과 연결되면 안 되고, 외부조직윤리라고 외운다 그랬어요. 이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에. 윤리를 조직윤리라 하고 내부조직원의 조직원은 뭐냐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과 고용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용윤리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고용윤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윤리와 내부조직은 연결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조직원 간에 외부조직은 뭐냐면 동업자 간 동업자, 협회, 단체와의 윤리를 얘기한다. 이게 먼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게 고용윤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조직과 조직윤리는 관련이 없다.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 조직이라고 나와야 돼요. 동업자 간에. 자, 부동산학의 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다음 장을 보기 전에, 테마를 보기 전에. 잠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건 무조건 외워야죠.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 그리고 법에서 정의하는 거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와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등기 등록을 부동산과 비슷하게 한다. 동산등이에요.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줄게.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준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 대표적으로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법에서 정의하는 거 이렇고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경제적 개념 5개를 외워야죠 마지막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이두 개는 형태가 없는 무형이고 예만 형태가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 부동산의 개념을 여러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얘와 구분해야 되는 거.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데 일체로 거래되어서 합쳐져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때 이를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고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 나가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정의했죠. 자 정착물 한번 보죠. 정착물. 자 우리가 이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토지 정착물을 이건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와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거래할 때. 그래서 이네 개를 외워야죠. 독립정착물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네 가지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종속정착물 그러면 이 정착물의 주인은 별도로 없고 토지 소유권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 토지에 위 있는 이 정착물은 다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거죠. 자 이때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얘는 종속 정착물 맞죠? 정착물 맞는데 다만 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 나무는 누가 갖는다? 땅 주인이 갖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붙어져 있어도 정착물이 될수 있다. 근데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건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라면 이건 동산인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고 떨어졌을 때 분리했을 때 제거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 시작되어 있고, 특정 목적으로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때, 그리고 임대인이 설치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보는 거죠.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죠. 일시로 부착한 거고, 가식수목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심어놨으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판자집도 임시집이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이건 떨어졌으니까 분리과실은 이건 동산인 거죠. 얘들은 다 동산이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문제 보죠. 자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섯 가지가 나와야죠.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죠. 자산생산재는 맞는데 공간은 아니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 맞아요. 어디에 정리하고 있다? 민법상 부동산이다. 맞네요. 자, 세 번째. 자, 물리적 개념은 이라고 나왔어요. 물리적 개념. 자, 그런데 보니까 출제자가 무형적 측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쓴게 아니에요. 무형이다 유형이다 나오면 이게 물리적 기술적이냐 아니면 법경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형적인데 물리적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물리적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하죠 자, 다 외웠는데 이거 나오면 유형이다 무형이다 나오면 꼭 기술적 물리적만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거 법률이나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없는 무형이고 기술적 물리적 나오면 유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재단등 이렇게 나왔어요 재단등 재단에는 움직이는 것도 포함돼요 공장재단에 움직이는 것도 포함돼 그렇죠 떨어져 움직이는 기계설비나 자동차나 공장 관련된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산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어쨌거나 예를 보니까 자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등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등이라고 나왔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준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등록한다는 거죠 준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맞아요 등기 등록하는 공시가 등기 등록이죠. 등기 등록하는 동상 등이니까 준 부동산을 얘기하고 어 쟤는 준 부동산이네. 자 그러면 얘는 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에서 어디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죠? 자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지 협의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죠. 광의의 부동산. 기게 이제 봐야 될 건. 얘가 법률이 나와야 돼, 법률. 경제적 측면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준부동산이 포함되는 거죠.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자, 5번에 보죠. 자, 복합 개념의 부 아니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잘봐야죠 이거. 복합 개념이나 복합 부동산. 근데 이게 법경기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얘가 일체로 거래되어서 이를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 건물 나와야 복합 부동산이고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보겠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몇몇 분이 칠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보고 내가 해석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잠깐 펜 들어서 체크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체크된 걸 중심으로 좀더더 유심히 봐야 되고 사실 지금 막다 옮겨졌고 뭘 적고 이런 거 책에 다 있어 우리 지금까지 뭐 요약집에 다 있고 다 있어 스마트 학교에다 적어놨어 안 봐서 문제지 안 적어놔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집중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다음에 안 봐도 될 것과 이해된 것과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을 구분해 놓는 게 나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온다 어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걸 중심으로 체크해 놔서 집에 가서 다 다시 풀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다 풀면 좋죠 처음이니까 다 풀면 좋고 시간이 정 없을 때는 체크된 걸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에 정착물로 취급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제거하여도 이렇게 나왔어요. 떼어냈을 때 분리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거하여도 라고 나오면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거했을 때 정착물로 취급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건물의 기능효용의 손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얘가 틀린 거예요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고 이 말이 나오면 문제가 있어야 된다 손실이나 손상이나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7번에 보니까 얘가 유명하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착물로 간주되어 다만 종속정착물이라는 거지 정착물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정착물로 간주된다 부동산의 중개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얘는 정착물이고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야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얘는 종속정착물이지 정착물 맞아요 틀린 거고 자, 이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해요 독립정착물만 아닌 거지 종속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고 자 보니까 명인방법의 수모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이때 등기는 보존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기된 임모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걸로 따로 분리해서 거래되거나 소유권도 분리해서 인정되는 거 독립된 것이다 맞아요 독립정착물 맞죠 네 가지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네 가지 외워야 되고 자 민법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와 미채굴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나왔어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9번에서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죠 이때 소유권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때 소유권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지하수는 어디에? 지하. 지하권 얘기하는 거죠 지하권 지하권을 우리가 지중권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때 용적률 나오면 뭐다? 용적률 공중권 얘기하는 거죠 공중권 자,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제 개발권 이전제 이 개발권도 용적률 얘기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그럼 얘는 공중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하공간이다 공중공간이다 공중공간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풀때 보니까 사실 다 모든 단어를 꼼꼼히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7주차 동안 연습을 할 건데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지 뭐가 연결돼야지 우리가 항상 뭐가 탁 나오면 뭐가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해야 이걸 빨리 풀어내요 예상하는 건 많이 봐야 예상해요 많이 봐야 이 지문들이 익숙해서야 자주 봐야 돼요 자 지하권 이렇게 나왔네 지하권 이 신문이 감정평가에 나와서 많이 틀렸죠 자 지하권이니까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득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 이 용수권은 어떤 물이에요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에 흘러가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럼 얘는 지하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표권에 포함된다고 나와야죠 그럼 얘 예,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수권은 지하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표권에 포함돼야 돼요. 용수권은 지표권이다. 자 보니까 국어 담장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 정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담장이 아니라 <웃음>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하지 않는 거 나무 중에 무슨 나무? 가식 수목 나오면 절대로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착물 아닌 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임차인이 부착한 거두 번째 가식 수목 세 번째 판자집네 번째 분리과실 물론 무수히 많죠. 동산들이 수천 가지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에서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될건 가식 수목 나오면 정착물이 아니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정착물이 아닌 거 정착물인 거 이거 고르는 거. 맞죠? 담장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아닌 거, 아닌 거라고 배웠죠? 뭐 배웠어요? 이거 가식 중인 수모 판잣집, 분리과실은 아니고, 이거 뺀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다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은 아니죠? 담장이 국어, 국어가. 독립 정착물 딱 4개 정해져 있으니까, 이 4개가 아닌 나머지 토지에 붙어지는 건다 종속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이 정착물의 주인은 다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국어 담장은 맞죠? 특히 국어는 뭐라고 한다? 인공수로, 또랑이라고 그러죠 인공수로 국어라고 한다 가식 중인 수목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토지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산, 자본, 생산재소비재 상품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토지도 얘와 얘의 성격 가지고 있고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생산재 소비재 상품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자산자본 상품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이 적어져 있지만 떠올려봐요. 바닥 토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거나 바닥에 있기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아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 나오면 부지라고 나와야 돼요. 부지. 자,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 이내라고 했죠. 후간 이내 그래서 간 나오면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이내 근데 우리가 용도 지역 나오면 딱 학계론에서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세 개밖에 없었어요. 뭐? 여보세요. 용도 지역이,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 딱세 개. 택지, 농지, 임지. 왜 이걸 기억 못 해? 택지, 농지, 임지. 국계법의 용도 지역이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세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간의 전환 중, 가, 내에서 전환 중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 그대로의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 토지를 소지 원래 바탕 소라고 했고 자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게 필지든 대지든 택지든 건부지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건축 바닥 면적이나 건축물을 제외한 빈 공간 남은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지 쉬게 한다면 라 휴안지 자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라고 했죠 획지 이때 등기 등록단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필지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거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 되겠죠 등기법상 중요한 법률적 개념이 필지고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럼 등기부 없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바닷가 얘기하는 거야 등기부가 없는데 활용 가치 많은 바닷가 이걸 빈지라고 하고 자루 모양 돼지라 그랬죠 자루 모양 돼지 자 건축물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한 거죠 사법상의 제한은 없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깨끗한 토지 나지 바람직하지 않게 투기적 요소로 비워둔 토지가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도시 토지인데 비워둔 토지 빌 공자를 쓰니까 공한지 중요하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에 가라앉았다 바다에 변했다 하천에 빠졌다 강에 가라앉았다 이런 거 나오면 포락지 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자 나지와 건부지를 가치를 비교하면 건부지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다 건부감가가 일어난다 자 건축이 가능한데 자 건물이라면 주상공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택지 공법에서는 대지라고 하죠 자,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경사져 가지고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된다. 법지라고 하죠. 법지. 도로와 접속면이 없대요. 그래서 도로를 길을 찾지 못하는 토지 맹지. 자, 중요하죠. 집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뒤에서부터 읽는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가 뭐다? 표준지.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나오면 안 돼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건표 본지고 지가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이걸 표준지. 이만큼 외우면 한 문제에 맞는 거고 무조건 외워야 놔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에 뭐가 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걸 앞에 있는 정의를 일부 속여가지고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토지가 맞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만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 풀어보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보죠 바닥 토지라고 나왔어요 포괄적 개념 뭐라? 부지라고 나와야죠 대지가 아니라 부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택지는 택지 나왔네요. 주상공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자 그러면 주상공용지는 뭐예요? 주택상과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상과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해도 돼요. 대지 택지 이번은 맞고. 자, 지분이 하나가 붙고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등기 등록 단이다. 뭐다? 필지 맞고. 자 보니까 건부지라고 나왔네요. 건물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상에 있는 건물이 있더라. 예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보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거 맞죠? 맞긴 한데,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는 건 뭐냐면, 최유효 이용이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얘 <웃음> 예, 건물이 있대요. 얘 예, 건부지죠? 근데 최유효 이용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이미 있던 건물에 의해서 10층짜리를 바로 짓는데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가능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이 건물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을 짓지 못하게 얘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건부지는 지상 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대요. 바로 10층짜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최유효이용 가능성이 낮대. 이 말은 가치가 높다 낮다 낮아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건부지 가치가 낮은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건부, 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건부지 가치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뭔가 사용을 제한해서 최유효 이용을 못할 수 있더라. 그래서 건부지 가치가 낮아진다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식이든 뭐 집안이 무너지든 절토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 밑으로 잠겨라고 나왔죠 물 밑에 잠겨 하천으로 변했다 바다에 빠졌다 강에 잠겼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나와야죠 어? 자 6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이걸 한,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내에서. 자, 이게 이제 좀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세부 지역 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야, 이행지야? 중요한 건 용도 지역 간이냐, 용도 지역 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용도지역 여기에서 내서 라고 나왔어요 내서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택지지역 내서 에 세부지역 간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간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간이냐 내냐는 건 용도지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도지역 내서 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생각없이 외운 사람들 내도 있고 간도 있네 이거 찍으라고 하려고 문제 내려고한 거고 중요한 건 용도지역 간이냐 내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행지라고 나와야 돼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예요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이건 내서 세부지역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간이냐 용도지역 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7번해 보죠 자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나오면 소지 맞고 자 건부지 중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부지다 필지다 택지 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데 중요한 건건폐 용적률의 제한으로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빈 공간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렇게 나오면 공지라고 나와야죠 공지 공안지 아니고 공지 자 이때 건폐율이 커지면 공지의 면적이 어때진다 작아진다 건폐율이 넓어진다 커진다라는 건건물을 넓게 짓는다는 거죠 그럼 빈 공간이 좁아진다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였고 자 9번에 보니까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표준지라고 나와 있죠 표준지 공시직가 이렇게 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에 있고 직가형성에 같은 두 필지상의 일 단의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에 있고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 에 있고 자 직가 형성 요인이 같대요. 두 필지상의 일 단의 토지래요. 획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획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비슷해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이거 형성 요인이 비슷하다 이런 거 아니고 뭐가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일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획지가 아니라 획지는 뭐가 비슷해야 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획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도 있어요 여기 불자로 좀 바꿔주세요 자 어찌 됐거나 이건 획지가 아니라는 거다 우리가 획지가 나오면 뭐가 비슷해야 된다? 가격 수준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 자, 이런 건 용도상 불가분해 가는 게 있고 두 필지 이상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더라. 비슷한 토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다 비슷해. 주변의 영향도 다 거의 비슷하게 받고 가격도 비슷하든지 뭐든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런 건 그냥 한 덩어리 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일단지라는 말을 써요 일단지 우리가 배운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획지를 속여내려고 나온 거예요 출제가왜이 말을 썼냐면 일단의 토지 이런 말이 나오니까 획지도 일단의 토지란 말이 나오죠 근데 뭐가 비슷해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이라고 나와야지 그냥 일단에 이렇게 나왔다고 무조건 획지가 아니에요 획지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 1단지를 얘기해요. 그냥 비슷한, 떼어놓지 못하는 한 덩어리의 토지, 1단지. 말 그대로 한 덩어리의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획지를 알아야 돼, 획지. 뭐가 비슷해야 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11번 보죠. 자, 도로와 토지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맞아요. 경사진 토지 맞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경사져서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법지 맞죠. 자, 작년에 나왔던 시험 지문이었고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없는데 해변 토지라고 나왔네요. 이거 뭐라고? 빈지라고 나와야죠. 빈지. 자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 나오면 맹지 맞고 얘는 맞고 자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맞죠? 근데 보니까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건 맞지만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건 틀리다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야 된다 잘 봐야죠 나지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 돼요 자 15번에 보니까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전답이었는데 무너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물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한다? 포락지 맞아요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예요 자 16번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맞죠?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도지 자, 17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자 어떤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적법 얘기하는 거고 자 일단 형태를 갖추고서 인공적인 수로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얘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 나와야 돼? 인공수로 나오면 유지가 아니라 국어라고 나와야 돼 국어.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하는 거고 인공수로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 국어라고 나와야 돼 국어 그래서 예전에 17에 회 나왔던 지문이고 뭐 최근엔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찌되나 국어는 인공수로 나오면 국어다 얘가 국어 이렇게 나와야 되고 틀렸고 자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의에서 나지보다 건부지 가격이 높다 낮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건부지 가격이 낮다라는 거고 자 19분에 보니까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재 최유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건부지는 건물 등이 원래 기준에 있는 건물 등이 최유용에 적합하지 못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건부 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비해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맞죠? 아까 지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걸러내지 못했네요. 자, 19번 맞는 얘기고. 자, 주택의 분류 보죠. 자, 주택 분류가 나오면 암기를 해야죠. 연세, 가, 중, 이렇게. 연세, 가, 중, 4, 4, 3, 3, 6. 그리고 660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연세 중심으로 해서 공동 단독. 근데 얘와 얘가 똑같죠?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죠. 다중은 뭐라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가 나온다면,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죠? 그럼 누가 누가 산다? 학생 또는 종업원 나와야 돼. 종업원, 종업원, 학생 또는 종업원. 이 다중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이고 기숙사 나오면 학생, 종업원, 공장 기숙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보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대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용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하고 단지형 연, 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나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죠. 원룸형이 아니라 소형주택으로 바뀐 거. 뭐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 300세대 미만에. 이게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주택의 분류 보죠 주택의 분류가 나오면 적어놓고 푸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풀지 말고 무조건 적어놔요 빠르게 연세 가중 44336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얘는 독립이 아니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보고 먼저 풀어야죠. 자, 열립 나왔대, 열립. 연립. 그러면 열립은 4개층이야 660초가 나와야죠. 660 이하가 아니라 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틀렸고. 두 번째 보니까 다중이죠. 3개층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3개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중요한 거 하나 찾아야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것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니 에요 갖추지 않은 거예요 갖추지 않은 얘가 틀린 거예요 이거 곤란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학생 직장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3계층 660과 독립된 구조가 아닌 거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틀려서 틀린 거예요 자 3번에 다세대 나왔으니까 4계층 6 6 2 이하 이하 나와야죠 6 6 2하 다섯 개 층이 아니라, 네개 층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고, 틀렸고. 자, 네 번째, 다 가고 나왔으니까, 세개 층, 662야. 이렇게 나와야죠. 662야, 세개 층이야.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얘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얘는 뭐 독립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고의 정의. 그렇다고 해서 뭐 19세대가 중요하냐, 20세대가 중요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내가 이런 걸 완벽히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더 고득점 맞기 위해서 좀더 꼼꼼하게 공부할 때 9, 10월 달에 이런 걸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외우는 거지 이것도 못 외웠는데 19세대를 외워야 되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차차 외우고 자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몇 세대? 네. 300세대 얘가 틀렸죠 자 그리고 얘가 올해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2월 중순쯤에 바뀌었으니까 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세를 얘기하고 소형주택으로 바뀐 거죠. 원룸형이 아니라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뀌어서 공법에서 중요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두 군데 틀렸네요. 350도 틀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주택이 아닌데 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해야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자, 7번에 보니까 학교 공장 그러면 학생 종업원 나와야죠. 예, 것으로 공동시설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아요. 학교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 맞아요. 그래서 7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이게 다 알았다.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19세대 이하 50%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는 거고 이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표준사나 분류 보죠. 벌써 1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일주차가 좀 빠져서 그렇다고 뭐 일주차를 빼고 할 수는 없고 자 보죠 표준산업 분류에서 우리가 부동산업 구분할 때 부동산업을 크게 두개이 부동산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하고 자 임대 및 공급업을 임대업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서비스업은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가 관리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관리업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 자 이때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가능한데 여기 부동산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에는 기타가 있다 없다 없다 기타 부동산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은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중개업에 대려업포하고 있고 자문업은 투자자문업 얘기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암기됐다라면 일단 중요한 건 공급업이라고 그냥 구분하지 않고 개공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개발 및 공급업 그다음에 관리업 앞에 있으면 이부동산 항상 잘 봐야 돼요 기타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 투자업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건설업, 건축업,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의 관리업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됐다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표가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일단, 투자 및 금융업. 된다 안 된다.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죠. 해당되지 않는다. 맞네요. 투자업, 금융업은 부동산업에 관련이 없다.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업은 임대및 건설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딱 보여,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건설업 이런 거 없죠. 임대및 공급업이지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아요. 역시 감정 평가에 나와서 또 많이 틀렸어요. 이걸 놓쳐가지고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아요. 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서비스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업, 나머지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이죠. 관리업과 그 다음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으로 분류된다. 맞네요. 3번은 맞고 자,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에서 관리업의 분류 체계에서 또는 세부 예시에서 자 관리업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물으려고 하는 건야이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기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니까 보죠. 관리업 앞에 주거용 부동산 맞아요? 비주거용도 맞아요? 사무용 맞아요? 맞아 틀려 이 사무용은 비주거용 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주거용 사무용 상업용 을 얘기하는 거고. 자 사업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이 시설은 기타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 돼야안 돼요, 돼요? 돼요 이건 주거용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그래서 관리업을 이렇게 문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사업시설이나 기타 부동산은 관리업과 관련이 없다 얘는 안 된다 자 주거용 부동산 되고 비주거용 된다는 거죠 비주거용은 사무용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는 주거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되는데 여기에 시설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은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자, 5번 보죠. 자, 관련 서비스업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자, 투자자문업 들어가요. 자문업 되죠? 투자자문업 맞고. 자, 관리업 돼요. 맞죠?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관리업,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및 대리업 맞아요. 대리업 포함한 중개업 되고, 개발 및 공급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는 임대 및 공급업에 들어가는 것에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개발 및 공급업은 임대 및 공급업이다. 얘도 틀렸고. 자, 6번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동산 공급업이 아니라 뭐라고.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된다. 임대업과 개공으로 구분된다. 그냥 공급업은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자, 7번에 자 부동산 임대업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임대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 다다 다 가능하잖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도 맞고 비주거용도 맞고 기타 부동산도 맞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 없는 거죠. 자 쉬었다가 뭐갈 길이 멀지만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10분간 쉬었다 할게요.